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타잔입니다. 오늘의 메뉴 채끝 아, 짜파구리를 먹으려 했으나 채끝살이 없어서 무채짜파구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참 그전에 맥주 한잔만 마시겠습니다. 당신의 눈동자 그냥 건배하겠습니다 치스 <웃음> 누군가 지상 낙원이 어디냐고 묻거든 한국사센칩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진 짜파구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부채살이 있어요 <웃음> 아 정말 맛있다. 저희 집에는 김치가 굉장히 많은데요. 여기 콜라비 김치도 있고요.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 파김치와 총각김치도 있습니다. <웃음> 죄송한데요. 저는 먹방 ASMR 어, 여러분 저는 소질 이 없습니다. ASMR 에 그냥 먹겠습니다. 와 이거 뭐이 소리가 정말 예민하게 들어가니까 아, 너무 조심하게 되네요. 이거 저는 그렇게 밥못 먹습니다. 그냥 먹게요. 음, 음, 음, 음. 밥을 이렇게 먹어야지 ASMR 하는 것처럼 깔짝깔짝 먹으면 할머니한테 혼나요 계란도 이 반숙으로 익혀가지고 밥구리와 부채살. 아, 부채살 보여드릴게요. 아우 맛있겠다. 부채살과 함께 흡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와 너무 맛있다 이거랑 콜라비 김치랑 먹으면 궁합이 참, 참 좋더라고요 되게 새콤달콤하고 맛있네요 이번엔 파김치 파김치는 아니 제가 생각했때 짜파게티는 누군가 이제 파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파김치와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보겠다 해서 만든 게 짜파게티인 것 같아요 어우 유남쌤 음, 음. 음, 음, 음, 맥주 한 잔만 더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서 테라가 이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저 굉장히 오랜만에 마시는데 집에서... 아우,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요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좀 말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... 아, 일단 ASMR은 저는 못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어, 먹방 ASMR은 안 하는 걸로... 음, 자, 여러분들 배고프실까봐 최대한... 12시에 맞춰서 내 영상을... 올렸거든요 되게 배려가 깊은 사람 사실 제가 지금 씻었거든요 잠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씻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씻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냄비에 물을 올리시기 아 청양고추를 넣었더니 정말 맛있네요 음 파김치 너무 맛있다 진짜 아,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먹방 a s m r 하자 그래가지고 치킨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, 치킨 치킨 먹기 좀 과하다 돈도 아끼자 해가지고 체크 짜파구리나 먹자 했는데 라면 사고 부채살 사고 치킨을 또 샀어요 제가 그그쪼매난건그 그 지나치지 못해가지고 그거 사고 또, 또 오렌지도 샀거든요 이거 사고만 하다 보니까 에이, 그냥 치킨 사는 게 나을 뻔했더라고요아 근데 치킨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갈비 양념치킨인데 음! 음! 고구맛 있어. 아, 그야말로, 어메이징 합니다. 왠지 모르게 얼마 전부터 이 짜파구리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기생충이 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? 소고기 이 s 먼 o n 아, 이거 정말 맛있네. 이 짜파구리 만든 사람 상줘야 돼요. 이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게 우리나라만큼 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싼가격에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맛있고 질 좋고 배부르고 이런 나라가 어디있단 말입니까 요새 제가 사, 영상에서 사투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진심이 우러나오는 말은 좀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혹시 농심 혹은 여기 어디 하이트진로 관계자분께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, 메일 주세요 그리고 이짜파기나 짜파구리에는 진짜 이 계란후라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눈물이야 땅이야 뭐야 이거 사실 저는 이 테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이 테라를 미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하이트를 주로 좋아해가지고 하이트를 좀 하이트의 입맛이 길들어져서 그런지 테라를 처음 먹으니 무슨 맛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테라 없이 못 살아 정말 못못 못 사는 정도는 아닌데 Anyway 한잔지 박아줘 있어 야아 일로와 너는 젓가락으로는 할 수가 없다 숟가락으로 먹어주마 이 마지막 이사파그리입니다 음, 음, 음. 청양고추가 지금 좀 몰려있어가지고 청양고추 다 들어왔는데 맵싹하이 막. 왜냐면이 소고기 있기 때문에 살짝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느끼함을 딱 깔끔하게 잡아주는 이 청양고추 퍼포먼스 아.. 막장입니다 아! 이게 정말 찐입니다 찐, 찐, 찐, 찐,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네 디저트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's dessert is orange 오렌지를 영어로 하면 orange 네, 죄송합니다 <웃음> 저는 이 과일 중에서 귤, 오렌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아우 상큼해 아우 어떻게 농협 보고 계십니까? 네 매일 아 주세요 여러분들 한입 하실래요? 아 어쨌든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잘 이겨내리라 믿고 하루빨리 어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좀이 팍팍한 요즘의 일상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럼! 오늘도 저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봬요 안녕 아 배부르다